베르니 갑니다. 클로즈 모네가 살았던 어, 지베 음. 궁금하지 않을까? 일상. 프랑스에 우리가 올해 몇년 차지? 우리 17년? 18년. 17년 아닌가? 자이랑 나랑 결혼 1 7주년 지났는데 지금 18년째 되고 있는데 18년째 살고 있어요. 조은이가 지금 17살이 돼가고 있어요. 도은아, 너왜 이렇게 나이 먹었니? 나 그랬어? <웃음> 야. 야 여기서 태어나서 17년 살았으니, 도은이가 태어나서 우리는 거기보다 1년더 빨리 왔잖아 우리는 17년대로, 그렇지? 오 마이 갓 도베르니를 이렇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돼요. 어, 지금 관광 온 사람들은 다 프랑스 사람밖에 없어요. 클로드 모네 방. 응. 여기요. 위에 창. 여기가 클로드 모네 방이야 자, 앉아주세요. 까맣 아빠 완전 까맣힘이지. 그렇죠? 프랑스에. <웃음> 근데 자기야,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거 벗어두시면 될것 같은데. 프랑스에. <웃음> 18년 산 노하우가 맞다. 패션에서 나오게 된다 이은아 <목소리> 우리 친구들만은... 여기는 우리가 그 투어 진행할 때그 그룹을 그 예약해서 들어가는 입구야 이리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 빨리 있어. 들어가 여기에는 뭐 이게 뭐냐면 이게 키위나 뭐야 키위 지금, 지금 키위 꽃이 피어가지고 와, 막 벌소리 윙윙되는 거 들려? 뭐 하나 들려? 어. 요, 이게 어. 다 벌소리야. 키꽃 어. 아래에서 벌들이 꿀을 따는 거 갑자기 내 본색이 나오고 있어. 어. 여기, 손님들한테 이제 가고. 어. <웃음> <웃음> 여행사 대표의 그 가이드 본색이 나오고 있어. <웃음> La situation, p e e là, m pour m o le moment, oui. moment c'est que les billets internet et maximum euh, 5 personnes. Non, maximum êtes, 5, 5, 5 personnes Qu'est-ce qu'on prend Qu'est-ce qu'on n Je sais pas b e n on a f a r e Là, on sait pas. Ah. Voilà. m e beaucoup. Alors, p a contre, il faut faire le tour comme ça. C'est voilà, okay. obligatoire. Oh, ok. 제먼피그클로 수련 연 이거. 너무 예쁘다. 아라질 너무 예쁘지 않아? 살짝? 살짝 벗자, 살짝, 살짝 벗자, 살짝 벗고 클로드 문의 어. 수려한 연못이에요. 대나무에. 영감의 원천이었던 수전이에요. 어, 이거 이, 연못이요? 내추럴이 아니고 인공이에요, 인공.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클로드 모네의 집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중앙 e s 너무 예쁘죠. 예쁘죠. n C'est trop b i e 요 C'est trop b 에 e n 명 e s t t r En ce moment, c'est 600 p n e c t a r jour. s r o C'est pas beaucoup, i C'est ça. D'habitude, c'est i l e personnes. c'est a c s q u i personnes. a r personnes. i cents. e n e n s Par jour. p C'est pas beaucoup, m i C'est ça. D'habitude, c'est trois, quatre mille personnes. Oui, c'est ça, c e t ça. a r i p s o Quatre mille personnes. c e t s e n t c e n s r a j e s t p m a e ça. r o s u t e personnes. a t e m l l e personnes. a m i e personnes. e t s e n n t e s 지베르니의 모습을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이렇게 조용한 데 이렇게 조용한데. 근데 지금 장미는 완전 만발해 어, 나 자, 장미 좋아하는데. 6월의 장미. 아, 여기 와서 친구들 좀 만나고, 수다도 응? 떨고, 아름다운 정원도 보고, 그랬습니다. Ah C'est la crée, crée, c r i s e é c o n o m i q u e En tout cas, ça a été plaisir q e vous a v e z n c o u r a g e Merci, et puis vous revenez quand vous voulez nous oh. voir. Oh, okay. oui. hein, quand vous voulez décompresser un peu de Paris. J'ai o u s u i e de ça. e <rire> t bien, ils n'étaient pas à voir nous faire un petit oh, coucou. Okay. Avec oui. plaisir. o n c o u r a g e o n s Merci, à bientôt. Oh. Au revoir. Oh. Oh. Au revoir. 네 거야? 이거 꺼야 엄마 이거 엄마거고자 이게 네꺼입니다 감사합니다 응. 도훈아 엄마가 싼 샌드위치 맛있지 않니? 맛있어요 행복해요 <웃음> 도훈아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아아무자 너무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샌드위치 엄마 자세히 한번 찍을게 제가 산 샌드위치에요. 제가 샌드위치는 좀잘 싸요. 간단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천사치즈입니다. 음. 피크닉에 지금 포도주도 마시고 있어요. 음. 여기 짠! 짠! 짠.